재물도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이루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인복도 많다 이렇게 보여. 어왜 이렇게 둘이 보면은 측은지씨 그냥 동근사녀 요런 게 들었다. 모르겠다 서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. 음 응. 서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보여. 그 가족들이 반성하고 뉘우치은 언젠가 다시 받아. 받았... 안녕하세요. 오라신당의오라입니다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영상이 좀올라간다데 어떠세요? 재밌어. 내가 봐도 내가 재밌어. 잡구영 알아? 잡구영? 삼촌 잡구영 알아? 자꾸자꾸 보게 되는 영상을 잡구영이야. 내 영상 잡구영이야. 그치? 응. 선생님 만드신 말... 말씀. 아니 우리 동자가 잡구영이라 그래. 아, 잡구영. 잡구영. 응. 그럼 신난 기운에 응. 저희 궁합 한번 봐주세요. 네.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 어떤 게 가진 게 많아요? 재물도 가진 게 많고 자기가 이루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인복도 많다 이렇게 보여 음. 그리고 보면 은 여기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한것 같아.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조금 보듬었다 이렇게 보여왜 어, 이렇게 둘이 보면 은 측은지신? 그다음에 동전 산요? 이런 게 들었다. 그래서 둘이 보듬었다 이렇게 보이거든? 인복이 많다는 게주변들의 좋은 사람들이 인복이 많다.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기계 추워. 내가 지금 한기가 드는 게 가족을 얘기해서 추운 거 보니까 는 가족들이 너무 춥다. 아우 싸늘하고 소름 끼친다 이래. 내가 자꾸 삼촌 올 때부터 뭐가 자꾸 떨어지고 마이크 뚜껑이 떨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어디서 떨어졌나 봐. 그 떨어진 게 인생살이 중에서 내가 이런 자리 있다가 나타있다 요렇게 보여. 끊어졌던지, 떨어졌던지. 자꾸 뭐가 자꾸 아까부터 자꾸 떨어져? 삼촌 좀. 톡 떨어졌어? 그래 뭐가 자꾸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톡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 그리고 여자를 놓고 보면은 생일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보면은 이 남자가 여자를 품었다 이렇게 보여 여자도 근데 남자한테 안겼다 이렇게 보여 여자도 이 남자를 봤을 때 나이 차이는 나지만 되게 안쓰럽다 어 그리고 좀 정신연력과 생각 자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 그래서 통하는 게 많다 마음 안에 뭔가 끈끈한 게 들었어 어,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보여 속으로 진짜 절절 끌어오는 그런 게 있어. 그냥 모르겠다. 서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. i 서 t l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. t 렇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느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금 bit of a little b i 자기 주관과 직관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강단을 지고 살잖아, 사람이. 그랬는데 남자로서 좀 강단이 조금 부족해. 요래도 헬렐레, 저래도 헬렐레, 이래도 헬렐레. 요리 같다 처리 갔다일갔다 요리 같다 일적인 면은 어때요?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전화위복 운기는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보면은 잘될수 있고 전화위복의 단계가 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어 항상 뭐든지 운이라는 게 운이 들어와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꽃을 못 피는 거야 근데 그 운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미약한 게 들었어 올 감이나 뭐 무기력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들었어. 음. 그것만 잘 극복하고 가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. 아. 지금 보면은 막 나도 손이 막 발발 떨려. 손이 떨리고 발발 떨리리 있었나봐. 남자분은 음. 개그맨 박수홍 씨예요. 음. 음. 그리고 여자분은 김다혜 씨라는 분이에요. 요 이렇게 생기셨어요. 음. 음. 그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? 그냥 슬퍼 슬픈데 펑펑 우는 게 아니라 흐 느낀다. 혼자 삭힌다? 막 이런 울음이야. 불쌍해, 니게.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. 지금 박성우 씨가 사실 나이가 좀 많잖아요. 음.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자녀 하나는 보여이 사람이 지금 남자를 보면은 자녀를 여자한테 여자 관상에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. 관상에 아기가 들었어. 이게 스태미너좀 관리 좀 하고 자기가 보면 지금 심신에 대한 미약도 들어있고 뭐 무기력한 게 있어. 근데 노력하면 반드시 자수는 있다. 이 여자가 보면은 티게 양을딱지다 그래. 그리고 말빠리세. 티게 당당하고 꼿꼿하다 요렇게 보여. 그래서 티게 보자를 잘할 것 같아. 이 남자도 마음을 조금 강단을 잡고 강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은 진짜 전화위복 이게 위기가 기회로 아... 올수 있어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렇게 타복타복 트라우마를 다 밟아서 이기고 네. 다시는 근데 그 가족들과 미안하지만 손절했으면 좋겠어. 난 중에 일어서면은 스스로 무릎 꿇게. 스스로 사과하게. 스스로 뉘우치게. 그분들이? 어, 난 정말 박송 씨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. 그 가족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어. 언젠가 다시 받아... 받았... 여자가 말릴 것 같아.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갇혀있던 세상에 이제 다른 세상을 봤잖아 음, 네. 그거를 잘 만들어서 꽃밭을 가꾼다 요렇게 얘기할게 잘 가꿔서 이쁜거 보고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야 풀리지 네. 남자가 안 풀려 근데 마음에 항상 있어 가족이 놓치를 못해 이 부부한테 뭐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 박성 씨 같은 경우는 경, 음. 건강 심리 음. 뭐 이런 우울감 요것만 관리를 잘하면은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될것 같아 음. 그래서 좋은 기운을 서로서로 서로 나눠주고 이게 나쁜 생각만 조금 줘버리면은 다른 건 없어 어이구. 응 나는 이게 잘된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람이 봄이 돼서 겨울이 지나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알지 확 이렇게 갈아엎잖아. 네. 그런 모습이다. 그래서 지금 흙을 다독다독 다독 이렇게 다듬고 둘이 서로 꽃씨를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이쁜 꽃과 이쁜 열매 수확을 얻었으면 좋겠어.